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. 프로듀서 김현수입니다.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블루투스 이어폰 디펑크 투루뮤트 멱살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<웃음> 그 어떻게 그쪽에서 신고는 안 들어왔나요? <웃음> 대표님이 네. 눈물을 흘리시더이다 <웃음> 지난번에 여러분들 반응이 좀 좋았어요 네. 그래가지고 댓글로도 공부나 이런 것들 요청이 좀 있으셔서 네, 네. 다녀오셨죠? 금방 다녀오셨네 네. <웃음> 그래서 순순히 깎아주시던가요? 뭐 얼굴이 무기랬지 <웃음> <웃음> 네. 저희가 방송에 나간 후에 어, 댓글들을 이제 읽어보다 보니 저희가 그 영상 녹화하는 과정 중에서 통화 품질에 대해서 사실은 녹화 버튼을 뭐 누르지 못한 실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통화 내역 자체를 마이크로 수음된 소리를 그냥 내보내고 여러분들한테 어, 요것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.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. 직접 다시 한번 통화품질을 기록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구매를 결정하시는데 있어서 네, 오해가 없으시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urn 여보세요 네 고객님 대출 신청하셔서 전화드렸는데요 네, 저는 탕수육 하겠습니다 탕수육 사이즈는 어떻게 해드릴까요? 단무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즈 말씀하시라고요? 단무지 많이요 아, 진짜 대화가 안 되는 라요 <웃음> <웃음> 지금 소화 품질은 괜찮아요? 어, 지금 좋은데요? 아, 네, 지금 뭐 소음이나 이런 건어을까요 소음도 거의 안 들려요 아, 그래요? 지금 차들 많이 지나가는데 괜찮아요? 네 괜찮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결제는 문화상품권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통화품질 같은 경우는 제가 네. 금방 여기 근처에 큰 개까지 뛰어갔거든요 네, 네. 네, 그래서 차들이 굉장히 뭐좀 쌩쌩 달리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좀 괜찮았나요? 예, 주변 소음 잘안 들어오고 네, 네. 놀지 없이 통화 품질 괜찮았어요. 어, 여기서 들었을 때는 그런 차 소리나 이런 것들 거의 잘안 들리고 네. 괜찮더라. 네.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는 입장에서 더 시끄러운 상황일 때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가 기록을 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지하철 그런 플랫폼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통화를 해봤을 때 주변 노이즈나 이런 걸로 인해서 통화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방송을 참고하셔가지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 그러면 저희가 10만원 이하에서 데일리로 편하게 쓰기 좋은 무선 이어폰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음질도 좋고 그렇죠 네. 자 그러면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습니까? 아.. 힘들었습니다 네 <웃음> 힘들었습니다 아파리씨 지금 알이 베겼잖아 <웃음> 사람을 어떻게 하거야 <웃음> <뭐야. 웃음> 그래서 착한 가격 네 59,000원에 무려 무료, 무료 배송입니다 여러분 5만 9천 명을 꾸르면서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거의 뭐 사장님이 울면서 물건 내주는 그런 수. <웃음> 죄송합니다 사장님 <웃음> 네 어쨌든 네. 어, 뭐 사장님 사정이야 저희가 알거 아니고 <웃음>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써보시라는 의미로 네, 네 형님이 거의 뭐 이참에 이제 데일리로 쓸 가벼운 이제 무선 이어폰들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뭐 요번 기회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선녀가 네, 감축합니다 아 그렇죠 음. 형님이 보증하고 책임도 다 질거고 <웃음> 모든 것들을 감당할 거니까 보증, 보증이란 말이 나오면 간담이 선느래 <웃음> <손으로 해. 웃음> 거기다가 지금 1년 네. 무상 AS 있죠 네. 지금 이제 5 9 0 0 0원에 무료배송인데다가 어, 1년 무상 보증 AS까지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요 어,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. 저희는 또 다음 네고로 <웃음> 네고, 어. 네고야? 이제? <웃음> 어,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께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. 프로듀서 김현승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